<웃음> 이게 무슨 뭐 어디 난민도 아니고 이게 뭐냐 <웃음> 야나 깜짝 놀라 야 진짜 이렇게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정입니다 아, 2022년 세콘 어, 세콘 전시장 <웃음> 올해도 변함없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전시회 전날이고 오늘 부스 작업하고 녹화기 세팅 이제 VMS나 i p 월 지금 세팅하러 왔습니다 아, 메인 통로고 어. 보이네요. 예, 무선. 뭔가 멋진데? <웃음> 모니터가 <웃음> 이 부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7m 정도 돼요. 부스 높이가.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여기는 이제 유리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엔지스가 지금 어 뒤에 이제 쭉 놓이고요. 스위치도 메인 중간에 놓여서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아실 자, 아실 수가 있다 일단은 있는지. NDS 이제 지금 한참 세팅 중이네요. 자, 자 뒷면은 이제 다 NDS, HDMI가 전부 다다쭉 길게 해서 내려왔고요 HDMI가 뒤쪽에 이제 이렇게 쭉 와있습니다. 이게 아마 거꾸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다시 NDS 쪽으로. 자, 우리 김경인 과장. 네. 요즘 뭐 하시고 계시나? NDS의 랭케이블 연결하고 있 오케이 okay. 랜케이블 밑으로 이렇게 혹시 구멍을 이렇게 예, 넣어서 혹시 이렇게 넣는 거구나 넣는 자. 네. 자 우리 김진규 차장님 네. 네. 네. 네. 뭐 네. 하시고 계신 네. 건가요? 지금 메인 스위치에 IP 네. 월 배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48포트 스위치를 써가지고 한 번에 전체 네. 채널을 지금 다 본드라이브 네. 해니다아휴 고생 많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주세요 네. 예. 카메라 다았네 그래서 카메라 다달았냐 네. 네. 오후에 남은 블랙하고 다달은데아 오후에? 네 오케이 지금 저기 뭐뭐 달은거야 네. 스피드돔하고 1200만 화소 1200만 화소? 네, M4, DC 오케이 네. 이제 드 d 스가 이제 다 붙어서 어... 화면에 이제 엔제스 이제 화면 구성 이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CMS에서 모니터를 이제 각각 다 이제 로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번호를 매기고 영상을 컨트롤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뒤쪽 회의실 아, 이 안에 이제 테이블이 놓이게 될 겁니다. 아, 회의실 안에도 역시 카메라, 그러니까 앰손 디라인 AI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엔제스 솔로를 이제 어, 설치를 해서 역시 이건 이제 단독형 ipo 이죠 여기 이제 회의실에 지능형으로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회의 중인지 아닌지를 이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잠깐만 국가의 카메라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우리 로고 있는데 오케이 자, 우리 전병팀장이 지금 직접 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정도 이제 영상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띄어놨고 CCTV 영상도 들 찍어놨습니다 자 어우 12메가짜리 지금까지 본 이야 화질이 이래? 이야. 네요? 이야 굉장히 잘 나오네요 아 이런거는 표현이 안되니까 아, 야 좋네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전시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벌써 거의 시간이 한 9시 정도 넘은 것같고요 계속 여기 세팅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회의실. 회의실 안에도 IP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고 NDS 솔로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VMS 도입니다 레드백 VMS 저희의 이제 심벌이죠. 검이 응, 이렇게 있고. 우리 김진규 차장이 막바지 지금 세팅을 계속 하고 있네요. 네. DID 멀티비전이 이제 70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CMS에서 F5를 눌러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걸 어, 전체. 여기 중앙에. 이정도 이렇게 해서 전송을 누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만공차등이죠 만공차등 안에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주차장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거 뭐 이제 세팅좀 마무리 거의 다돼 가니까 다 해서 내일부터 전시에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시그 세팅하는 과정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